여자친구랑 친구 커플 총 4명이 흉가체험을 다녀왔어요 그때 4명 다 특별한 이상현상은 경험하지 못했고 아프다거나 한 것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특이한 일이 흉가를 다녀온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모르는 번호라안 받았는데 다음날 여자친구가 제 폰을 보더니 어? 이 번호 나한테도 전화 왔는데? 라고 하길래 여자친구 폰을 보니 저한테 걸려온 시간이랑 1,2분 차이뿐이 안났고 혹시나 해서 친구 커플한테 물어보니 그 애들도 전화가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하길래 그냥 우리는 별다른 생각 안하고 거의 잊고 지냈어요 한 며칠 뒤에 다 여기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그 흉가를 또한번 갔는데 그때도 별다른 거 없이 얘들이랑 둘러보고 있는데 전화하기 위해 번호가 이상하게 눈이 가길래 봤더니 눈에 익은 번호였고 순간 그때 걸려온 번호?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서둘러 거기 적힌 뒷번호를 치니 그때 당시 걸려온 그 번호가 뜨고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몸안 좋냐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잉 메시지 죽은 자로부터 온 연락 와 닭살 미쳤다 2021년 3월 24일 스타트. 공포 방송 넘버 no. 1.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고. 바로 바로미. 가보겠습니다.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잠깐만 둘러보고 나와 있습니다. 양 냄새 비슷하게 나는데 잠깐만. 와 미쳤다. 와 뭐야? 저쪽이 기운이 세다. 제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? 거기 혹시 계십니까? 사진이요? 뭔 사진 말씀하십니까? 어떤 사진 말씀하시죠? 사진을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? 혹시 원하시는 걸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진을 어떻게 드릴까요 혹시, 안에 누구 계십니까? 혹시 안에 누구 계세요? 혹시 제가 열어드리면은, 해코지안 하실거죠? 너무 숨 막히다구요?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와, 나오셨나봐 저는 너무 답답해하시길래 저는 생각이 있게 열어드린겁니다 그런, 그런, 데해그 자시면 안되그그 벽장 뒤에 누구? Турья 혼자가 아니야 둘이야! <목소리도> 아... 아... 아 너무 아 <웃음> <웃음> 한번만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한 번이면 됩니다 제가 원래대로 해놓고 가겠습니다 혹시 다른건 저한테 원하시는거 있으십니까? 혹시 저한테 다른거 원하시는거 있어요? 음 mm. 방금 뭐라고 했어요? 왕자님.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? 그만하라고요 제가 죄송했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찾아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Thank you.